어휴, 자 여기 응애뱀이 있습니다 오늘 볼 게임 탕탕특공대를 만들 회사의 새로운 신적 뱃 <웃음> 어, 게임 일단은 하는 방법 어 심플해요 기러기 키우기 해보셨죠 여러분 고겁니다 고거 그거. 거기에다가 탕탕특공대를 합쳐가지고 점점 이렇게 좀 성장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좋아 좋아 좋아 마구마구 한번 키워보자 오케이 오, 스킬이 생겼네요 호호라 그러면 일단은 볼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어, 몸통 쪽에 불대포가 하나 생긴 오케이. 것 같은데 빠바바방 빠바바방 빠바바방 빠바바방 나이스 자 화력이랑 얼음이 있는데요 어? 불? 얼음뱀? 아니야 <뭔람> 하나만 일단 한번 가봐 자 우리 뱀이 출격해요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아아 <뭔람> 아직 이 정도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디 보낼 수 없어요 일단 빠르게 좀 키워봅시다 자 스테이지가 지금 30스테이지까지 있는데 도전에 바로 20 넘어서 30까지 갈수 있나? 일단 해본 데까지는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 자 다음 스킬은 뭡니까? 어? 몸체 3개 늘리는 거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불뱀이 몸이 좀더 길어져야겠지? 렛츠고 오! 대포 확실히 좀 많아졌어 좀갈 길이 멀어보이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라라라라 라라라라 오케이 동그랗게 가면서 모을 치면서 공격, 공격 아 쫓아와봐요. 아레마지아 잠깐만 HP가 높을 때 공격력 업이라 우아우아 우, 아. 이거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불과 얼음의 메타로 갑니다 따당 어허 오 빨간색 파면서 조금 이뻐졌는데 서클 데미지라는 게 생겼네요 어 감싸면은 뭔가 또 특별 기능이 생기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라인 마법사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자 한번 말좀 봐라 한번 말좀 봐라 맛있게 맛좀 봐주세요 시식코너 오픈합니다 어때요 불맛이 으대 어때? 얼음맛이 으대 라라라라라라라 아유 성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순서대로 줄서주세요 아유 재밌네 확실히 키우는 맛이 있어 교차 화력을 올리냐 불이 아직 한개밖에 없었죠 불 개수를 한번더 늘리자 점점 더 성장하고있다 아주 훌륭해 자 서클 데미지를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애 잡아주고요 몸통 조금더 늘리고 아 잠깐만 피관리좀 하자 자 무빙에 신경써야돼요 이거 슥싹슥싹슥싹 아이고 이런 귀여운 애들을 그냥 바로 감싸서 스네이크 뱀쪼르기 온자 다음은 누굽니까 까골, 까굴 까골, 까굴 까골이, 노래로라아 어림없어요. 바로 컷해주고요 피해복, 나이스. 1스테이지 가겠는데? 진짜 첫도전은 바로 30스테이지 뚫겠는데? 이 페이스면? 어, 나 설마, 이, 베베베뱀의 재능이 있는 건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스킬은 뭡니까? 뭘까요? 오케이. 화력 올려줍시다. 어 뭐야 보스야? 중간 보스다 나르는 개구리왕 날개구리 자 이때는 샥서클 데미지로 아야 데미지를 조금 무빙치면서 피해주고 바로바로 바로 때려줍시다 아하 컷! 공격 속도 업서클 포탑 공속이 내가 봤을 때좀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서클포탑공속이 제가 봤을 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격 속도가 빨라지면은 좀더 많이 공격할 거란 말이죠 뭐가 많이 날아간다 이제 예이 분노개구리 분구리네가 화나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안돼요 불 하나 더 나왔다 이거 진짜 완벽한 불뱀으로 한층 한층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봐불 나가는거랑 뒤에 이제 어 우리 꼬물이들 마구마구 공격하는거 보이세요? 어 우리 아이스 불뱀이 감당 안되거든요 이거 아이스가 하나만 껴있어서 이짝 애매한거 같기도 한데 이제 슬슬 와 불영역 마스터 3단계가 왠지 마스터일것 같은데? 나나나나나나나 와 하늘에서 야 이게 답이었네 우리 아이스불뱀이 너무 세지고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도로도 감당이 안돼? 지금 하늘에서 계속 헬파이어 지옥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안된다고? 이거 갑자기 좀 애들이 좀 많이 단단해졌네? 30스테이지 뚫어보자 다음 뭐야 공격력 20% 업넌 죽었다 니네들은 슬라임킹 두번째 중간버스 등장이군요 바로 뚫어줄게 오 아프지 이거 조금 많이 아플거야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이거든 싹 싹, 싹쓱싹싹 와우 원래 제가 예상하기로 한 20스테이지에서 막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뚫어버렸네요 공격력은 충분한 것 같으니까 불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다익선 공격력 플러스 4 0 이거 니들 이제 진짜 숨도 못쉰다 무호흡 딜링 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 피피피피피 피, 피, 피, 피. 어 야야야 조금 많이 짰다는데 아아아 아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아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불뱀이 아 너무 아쉽다 안 되겠다 이거 30스테이지까지 빨리 가려면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우리 응예뱀은 불뱀을 넘어서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바로 현질뱀으로 말이죠 딱 봐도 겁나 세 보이죠 와 이거 6개 다 합치면은 그냥 어 슈어퍼 울트라 뱀 되는 거야?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두 개를 받았는데 100이랑 300개 한 번밖에 도전을 못해? 어머나 쉽지 않은거 이거 일단 이 2,800원으로 우리 만판 만만 한번 보자 일단은 먼저 고급 상자 세번깔수 있거든요 얘부터 한번 해보자 제발 오랜만에 진짜 뽑기다 민첩포탑아 레어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에픽이라도 주세요 럭키가 휴지 할수 있어 나넌 믿어 나와라 에픽 핫 피카츄. 아니야 할수 있어 한 번더 에픽 했다 <놀라> No 노노 <No. 놀라> 아이야 2500개가 있죠 아 이거 10회 열기하면 무조건 에픽 장비 한 개는 나온다는 거야 나와라 자 바로 에픽? 용자포탑 에픽 온와 이거 진짜 확률 쉽지 않네 진짜로 이거 S급은 이거 어떻게 해야 나오는겨 38번 해야지 저는 일단은, 어, 껴봅시다. 에픽 장비, 용자 포탑, 공격력이 10% 늘어나고요. 보너스 데미지 20% 인가 자, 가보자! 뿅, 한 방, 한 방. 야 이게 현질의 맛인가. 이거, 이 정도면은, 30스테이지 갈수 있겠지? 자, 관통 총알, 지금 두 단계 다 올렸거든요? 뚫는 게 장난 아닌데? 이거 보스 잡을 때 괜찮겠어, 자연이. 아 이거 근데 좀 맞아도 어때? 체력이 천데 자 순식간 에 20스테이지까지 왔어요 뒤에 보시면은 우리 자연이가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공격속도 공격증가 그리고 관통화살까지 그냥 풀로 업그레이드 상태가 된 아주 핵사기 끝판왕 자연뱀입니다 위로 한번 볼게요 도도도동. 보스 한방에 뚫리는거 봐야 이거는 30스테이지 못깰 수가 없겠는데? 잠깐만, 이거 28 스테이지 왔고, 이제 슬슬 30 스테이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거 긴장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나 센데? 특히 이거 지금 보스에 특화되 있을 것 같거든요? 반통 데미지가 무려 지금 데미지가 한 방당 에 1,500 데미지가 나와요. 보스야, 들어가라. 마지막 스테이지. <목소리> <봤밤> 자연 댄댄댄댄벤벤벤벤벤댄벤댄댄뎀뎀뎀뎀댄댄댄와아아아뎀뎀뎀뎀뎀뎀뎀 <봤벤벤벤> <자연 벤벤벤벤벤벤벤 웃음> <웃음>